알코올 이걸 그냥 세자를 두자로 줄여 부르, 부르, 부르면 훨씬 발음하기도 쉽지요. 그죠? 그래서 죠그 알코, 알코올 그러지 마시고 알코올 이렇게 씁시다. 세자지만은 사전에도 보세요. 알코올 영어로는 A-L-C-O-H-O-L 끝에 ol, 로 끝나는 이 이름이 딱 나오면, 아, 알코올이구나. 끝에 올 l 로 끝나는 이름이 나오면, 알코올이다. 그 다음, 페놀은 왜 페, 페놀, 그러지 않고 페놀 그럽니까? 이거는 페놀로 세계적으로 공통으로 씁니다. 그래서, 패널, 이렇게 부르시고. 그 다음, 이름, 에터, 에터. 자, 에터. 여러분, 에터 용어, 그렇게, 이름 많이 들어본 이름 아니죠? 자, 내가 영어를 한번 써볼게. 무슨 자냐 하면 이겁니다. 아, 안써지냐안 써지나? 어, 서진 자, 영어로 알포를 붙었을게요. A L C O H O L 알콜. 페놀 P H E N O L 페놀. P H 페놀. 뭐, 스펠 맞나? <웃음> 페놀. ph-e-p-h-e-n-o-l ok 페놀 그 다음 에터 e-t-h-e-r 자 이겁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우리가 이름을 우리말로도 한 이름을 달아보자 이 말이에요 자, 우리말로 단다면은 이렇게 알코올 그 다음 페놀 페놀 이것은 에터 영어식 발음이 에터고요 독일식 발음으로 독일식 발음으로 한번 해보면 뭐라고 이름 부르냐 하면 이거예요 에테르 들어본 이름이죠 에테르 에테르 처음 들어본 이름이에요 오, 좋아요. 그러면 처음 들어본 이름이다면 그냥 영어식 이름 애터 이렇게 사용하도록 하세요. 자, 이상에 나와 있는 물질들이요. 아마도 아마도 매우 친숙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친숙하냐 하면은 이 알코올은 알코올 음료 그다음 소독용 알코올 부동액 부동액 에틸렌글라이콜이라고는 부동액, 그다음 일반 마취용어로 많이 쓰는 에터, 에터 마취용으로 씁니다. 그다음 페놀 이라고 부르는 의약용 화물 자, 이런 것들을 이 장에서 다루려고 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알코올 페놀 에터가 우리하고 무슨 식품과 무슨 그런 연관관계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알코올기가 없는 데가 거의 없어요 식품에 어디 어디 있을 것 같아요 탄수화물, 단백질, 뭐 지질 다 들어있어 놀랍죠. 어디에 있는지 지금은 생각 안 나더라도 나중에 거기에 알코올이 다 들어있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교재에 나와 있는 자, 이 물질들을 한번 보고 갈게요. 알코올 카복시리에시드, R-C-O-O-H COOH를 카복실산이라고 해요. 대표적인 게 식초 주성분이 아세트산이라고 이름 들어보셨죠? 지방산 끝에 다 카복실산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 지방에 지방산 그 다음 또 RCHO, 그는 여기를 알데하이드기라고 그래요. 알데하이드. 그다음 탄소 산소 이중 결합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케톤 혹은 키톤이라고 해요. 케톤기 혹은 키톤기라고 그래요. 그다음 이번 장에 나와 있는 알코올 그는 이겁니다. OH. 수소와 산소로 되어 있다 해서 수산기라고도 우리말로 부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알코올기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이 NH2 여기 R 되어 있는 거. R은 탄소하고 수소가 결합되어 있는 자, CH3, CH2 뭐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부분을 그냥 알이라고 표현하고 알킬기라고 이름을 불러요 알킬기 이름은 몰라도 좋아요 자 이렇게 알이라고 되어있는 부분은 탄소와 수소로 되어있는 부분이고 나머지 N 끝에 NH2 나와있다 그러면 이 물질이 아민기입니다 아민 어디에? 아민기 어디에 있을까? 아미노산 단백질 구성 성분 나중에 요 아민기 다 나옵니다. 그럼 지금 알코올기, 뭐 아민기, 케톤기, 알데하이드기, 카복시리게시드기자 이런 것들에 지금 보면은 카복스릭 카복실산에도 OH 알코올기 있죠. 케톤기와 알코올기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구장에서 알코올, 페놀, 에터 자, 이런 물질이 어떤 것이 있느냐 이제 보는 거예요. 자 정리합시다. 를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여러분 물 분자가 어떤 게 생겼습니까? 물 분자 식은 h 2 o 죠 h 2 o 물입니다. 물에도 엄밀하게 따지면은 이 OH 알코올이 들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알코올에도 OH알코올기 있고요. 페놀에도 벤젠링의 수소자리에 OH알코올기가 치환되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페놀입니다. 에터는 이렇게 알, 산소, 알 이런 형태. 그 다음 이제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게 앞쪽에 나왔어요. SN1, SN2 반응에서 알코올기를 알코을 1차, 2차, 3차 알콜로 구분하자. 구분하자. 자, 구분하는 방법이 이겁니다. 자, 알코올기가 알코기가 결합된 탄소를 주목하세요. 알코올기가 결합된 탄소에 수소 아닌 치환기 하나 있으면 1차 알콜 됐습니까? 두개 있으면 2차 알코올 세개 치환되어 있으면 3차 알코올 자, 이렇게 구분을 할게요 자, 알코올 1,2,3차로 구분했습니다 자 구분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에게 알코올 여러가지 종류 알코올을 내가 제시를 할게 제시하면 은 이게 몇차 알코올인지를 여러분들이 알아 맞춘다면은 이것이 SN1 반응으로 진행할까, 2반응으로 진행할까 답이 나옵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들어가려면 좀 힘들 것 같아. 그러면 잠시 휴식 후에 아유팩 명명법으로 알코올을 명명하고 이어서 1, 2, 3차 알코올을 진행하도록 할게요.